그린색으로 뭉개구름을 스케치한 다음 다시 붓에 물을 흠뻑 묻혀 윗부분만 칠해줍니다. 나머지 부분은 옐로우 그린으로 흠건히 칠해줍니다. 스케치했던 라인이 남아있다면 붓으로 살살 비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. 미리 칠해놓은 색과 섞이면 더 아름다운 색이 나타납니다. 같은 방법으로 다른 색의 구름을 하나 더 칠해주세요. 각 구름에 칠했던 색의 물감을 이용하여 짧은 선으로 귀여운 빗방울을 표현합니다. 이제 캘리그라피 펜을 이용하여 어울리는 문구를 써보겠습니다. 색구름 그리기 참 쉽죠?